자, 얘들아 얘들아 케이크 먹자 와 케이크라 어? 이게 갑자기 왜 떡이에요? 어? 요 앞에 새로 생긴 빵집이 있잖아 아, 거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길래 한번 사왔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먹고 있어 네, 네. 아, 그럼 엄마는 옆집 좀 갔다올게 집잘 보고 있어 네 와, 진짜 맛있겠다. 이게 얼마만의 케이크야? 맞아. 엄마는 원래 짠순이라, 원래 케이크는 생일날에 밖에 안 사주잖아. 그치. 이제 슬슬 먹어볼. 어, 어 뭐야.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? 야, 안 되겠다. 응. 오빠, 나 화장실 금방 다녀올 테니까 먹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 알았지? 어, 그래. 다녀와. 어유오 배야. 음, 시원하다. 이제 케이크를 먹어보실까? 뭐, 뭐야? 내 케이크... 내 케이크 어디 갔어? 돼지 같은 오빠가 다 먹은 게 분명해! 진상하게 케이크 한판혼자를다 먹냐? 그래, 생각해보면 오빠가 내 간식까지 모조리 훔쳐먹은 일이 오늘 한 번이 아니었어. 오빠 어떻게 하면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가 있어 이걸 왜 먹어 먹으려 하면 다 먹었지요 그렇구나 나는 푸딩이나 먹어야지 어, 스톤은 안 가져왔네 스푼 스푼 스푼 아 여기 있다. 으쌰 콧밥 무슨 이야 어? 아니 보면 몰래 푸딩 먹었잖아 어, 아니 진짜 <웃음> 아니 피자 한 판에 다 먹고 내 푸딩이 들어가? 요로로 어... 틀려이 소리 트름이 나온다는 건 위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야 넌 양심도 없냐? 엉? 어? 난 양심 없어 원래 면난 탐욕스러운 곰탱이니까 저거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푸딩 과자젤리 살짝 한눈만 팔면 모조리 오빠가 다 먹어 치우니까 아무리 안 되겠어 저 탐욕스러운 곰탱이를 참 교육할 때가 온것 같아 이건 유통기한 일주일을 지는 쿠키와 우유 이걸 먹고 배탈이 나면 아무거나 뺏어먹을 생각을 못하겠지? <웃음> 아, 화장실 갔다와서 어 이거 쿠키랑 우유 마셔야겠다 음 어? <웃음> 순진한 요르르 녀석 <웃음> 그렇게 당해 놓고 또 음식만 놓고 사라지는구나 콩치랑 우유? 음, 맛있겠는걸? 야 그렇게 맛있냐? 그래 아주아주 아주 맛있다 내꺼가 아니라서 그런가 더 맛있는데? 음 그래 맛있게 먹으면 됐어 그 토키랑 우유 일주일이나 지난 거거든. 뭐, 뭐, 뭐해?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거거든 뭐뭐 유통기한이 지난거라고? 그래! <웃음> <웃음> 오, 오, 그러고보니 며하게 배가 아프네 그, 그, 그, 그, 안되겠다 꼴좋다 <웃음> <웃음> <꿀> <웃음> 나는 더이상 제가 나은 음식을 몰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.. 으내 음, 사랑 틱톡젤리 젤리를 하나 먹어볼까? 얼마나 데이커하려나? 네 한입만! 으휴 알았어 딱 한입만 먹어 응 고마워 얌! 음 맛있다! 어? 내 젤리 다 먹으면 어떡해! <웃음> 소딩 먹어야지. 야한 입만. 딱한 입만이다. 다 먹지 마라. 으키우. 냠이 완 맛있다. 진짜 죽을래?! 메롱 메롱 야구르신가요? 부들부들 죽이신가요? 니가 먹으려고 하는 건이통기한안지한 거일 거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입만 빼서 먹으려고 우구우구우가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탐욕스러운 곰탱아 메롱 메롱 다만 제가 한입 먹은 음식만을 훔쳐 먹게 되었어요 그놈의 식탐 이젠 도저히 안되겠다 내가 아끼는 간식을 나만의 상자에다가 놓고 자물쇠로 잠궈놓을거야 으차 이러면 절대 못먹겠지 <웃음> 시간 빨리 됐 п 먹을 쇠로 오빠 입을 그냥 참고 말해야겠어 야! 오빠가 좀뭘좀 좀 먹을 수 있지? 이건좀 너무하잖아! 먹는 거 갖고 난리냐! 어? 너 먹지도 않냐? 너밥안 먹냐? 너왜 그러냐 인성이! 어? 내가 먹은 주제 말이 맞네 안 되겠다 딱딱. 오오 그도 안 돼. 어이. 이제 오빠 안 훔쳐 먹을 거지? 대답해. 이틀만 난리야! 어,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. 네가 먹던 거, 네가 안 먹던 거, 내가 싹다 먹어버릴 거라고. 어, 난 탐욕스러운 곰탱이니까. 또 잠시 못차렸네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식탐충 있으시면 <웃음> 이렇게 참교육해 보세요. 성능 확실합니다. <웃음> <웃음> Ah! <laughs>